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저희는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저희 또 고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은 이 개념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그 기초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믿음하면 하나 기억해둘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사실 이제 14절이나 15절부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어, 이 성경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 마리턴 루터라는 사람이 어, 천주교의 수도사인데 어, 이분이 어, 종교생활을 해보려고 어, 열심히 하지 노력했지만은 언제나 불안하고 어, 두렵고 또 힘도 없고 어, 열심히 하면 할 수, 할수록 할수 어, 신앙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차에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여기에서 믿음을 발견했어요 믿음이 뭐냐 아, 그래서 어, 믿음을 재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어, 신앙을 재정립하게 된 겁니다 아 신앙은 이런 거구나 믿음은 이런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폭발적인 힘이 생겼어요 믿음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초월하는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힘이다. 성경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뭐 애쓰고 수도 생활하고 뭐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믿음이 믿음을 발견하니까 놀랄만한 힘이 생겨가지고 10월 31일, 10월 31일이 어저께 지나갔나요? 네. <웃음> 네. 어저 10월 31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31일이 아주 중요한데 어, 10월 31 오늘 오늘이 며칠이지요? 12월 1일. 11월 1일은 천주교에서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All Saints Day 만성절인데 만성절이 뭐냐면 어, 천주교에서 신앙상을 잘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의 유품 예를 들면 혁대라든지 모자라든지 어, 옷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신앙상을 잘해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병도 고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어, 11월 1일 만성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만성절 어, 그 전날 전날이 10월 31일이죠. 이 날에 이게 아니다라고 미리 선포를 하면서 어, 이제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비텐베르크. 비텐비르크 대학 교회입니다. 대학에 있는 그 체플실 교회인데 그 문에다가 95개의 신앙의 조항을 95개의 조항을 기록을 해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아주 어, 생명 걸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어, 그사건을일해서 루터는 어, 이제 파면이 되죠. 교수와 어, 사제 직관이다 파민이 음, 됐는데 그때 어, 프레드릭이라는 영주가 그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데려가서 그 사람을 구하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마이턴 루터가 1517년 몇 년이요? 1517년. 1517년이면 이제 16세기입니다. 1517년, 몇 첫날이요? 10월 1517. 31일 어, 비텐겔 그,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어, 이제 신앙을 반박하는 이것이 아니다 천주교 이거 아니다라고 교리를 반박하는 항의문을 붙었는데 붙였는데 그 항의문이 뭐냐면 항의하는 게 뭐지요 프로테스탄그렇죠 프로테스트 프로테스트가 뭐지 항의한다 저항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서 이 천주교를 대항해서 나온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가지고 개신교다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거기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 다시 한 번이요, 종교 유럽의 종교개혁이 몇 년도요? 네. 1517년. 1517년 아주 중요합니다. 어, 아주 이, 어, 이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1517년에 어, 이 천주교 교리에 반대하는 95개조의 항목을 이텐베르케의 교회 문앞에다가 사람 많이 다니는 문앞에 딱 붙였는데 그게 아주 충격을 줘버렸어요. 어, 이천주교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에 도전하는 거아니까생명건겁니다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어,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일단, 일단은 일단 파면을 당합니다. 재판되기 전에. 그런데 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프레드릭이라는 영주가 교그 사람을 구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아, 그래서 이제 종교운동이 시작을 하는데 어, 그 종교운동이 시작함으로 이제 믿음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 거기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칼빈 장르기의 수장이들은 어, 넬란드 잔낙스 이런 사람들이 어, 동조를 해가지고 아, 16세기는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가는데 어, 1538년에 영국에서 성공회가 생깁니다. 최초로 이 개신교 기도의 형, 어, 형태로 천주교와는 다르게 천주교를 포기하고 헨리팔세라고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천주교 결별한다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영국의 국교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종교개획을 가속화하고 자국 교회가 생기고 이러는데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어, 뭐를 발견했어요? 믿음을 발견해서 믿음이 뭐냐 하는 걸 깨달으니까 아이 어,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영향, 믿음의 영향력을 네. 영향력. 그래가지고 종교가 뒤집어져가지고 종교가 뭐가 종교혁명이 종교가 뭐가 돼요? 복음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 종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치 정치에서는 민주주의가 생기지요. 이 제국주의 이, 어, 왕이 통치하고 이 영주가 통치해서 독재를 하는 이런 게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이 종교계획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뭐냐면 어, 첫째는 대의정치지요. 대의 정치를 하면서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 어, 인간 평, 평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소중하고 어, 인간은 음, 서로가 높고 낮은 것 없이 예수 안에서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과 하나님의 사랑의 어,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막 놀랄 만한 역사가 막이 종교 어,가, 이렇게, 정치를 다 바꿔버려. 막, 무지 많은 파워가 생겨. 근데 또, 어, 경제의, 어, 사건이에요. 경제. 경제가 바뀌어버려. 경제에서 뭐가 생깁니까? 봉곤, 어, 저기, 농로에서 바뀌어가지고, 어,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 그러면서, 아, 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어,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자기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데 어떻게 이제 자본주의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뭐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어, 여기 이제 성실을 해야 돼 개인, 아주 성실, 근민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주 머리를 쓰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 다음 어, 뭐가 바뀌느냐 하면 어, 사회, 사회의 변화가 생기는데 사회 변화는 어, 우선 이제 어, 도덕적으로 사람들이요 윤리적으로 윤리 어, 옛날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회개하면서만 이것이 죄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 것인가 도덕운동이 일어납니다. 도덕운동 어, 도덕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 어, 이 종교에서 최초의 영국에 뭐가 생긴다고요? 성공회. 성공회. 성공회가 영국의 헨리 팔세를 통해서 성공회가 생기는데 그게 형식은 천지교교, 내용은 개신교입니다. 다시 한 번이요. 형식은 음, 성공회는 국교인데 영국의 국교인데 어, 그 예식, 뭐 예배들이고 형식은 천지교고 비전하고 내용은 기독교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 바뀌려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 예시까지 다 바뀌어야 된다. 된다. 철저히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걸 반대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뭐냐면 청교도라는 고 청교도 청교도가 나타나요? 아주 순수하게 바뀌려면 그냥 깨끗하게 바뀌어버려라. 왕청 바꿔라. 그래서 개혁운동이 또 일어나지요. 그런데 아이 사람들이 참어 이렇게 이제 어, 청교도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입니까? 미국의 신대륙, 신대륙, 신대륙, 신대륙 미국에 이제 도착합니다. 미국.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잉글랜드라는 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에이 청교도 정신을 발휘를 해서 이 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는 거였지 건국 정신이. 그래서 어 미국의 역사가 짧지만 은 세계적으로 든든하게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인데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신앙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어이 사람들이 상권분립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 아예. 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서 미국을 만들어갑니다. 어 내가 무슨 말을 들려면은 어, 지금 개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막 생명 걸고 어, 혁명을 하는 개혁을 하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뒤집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한 사람이 변화하니까 정치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윤리도덕 혁명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새로워지고 뒤집어지는 역사 파워 능력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게요 예? 믿음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믿음이. 이야 여러분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아, 막 도덕, 운동, 어, 날랄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이 이 사회가 너무 병들고 찌들고 교회가 어, 이제 기업화 되나가고 뭐 세속화되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력하고 어디가 문제예요? 어디가? 이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믿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바로 알면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으로 어, 이 믿음을 바로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파워. 힘이 생겼어요. 개혁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자이 사람이 어디서 믿음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 누가 가르쳐 준거 아닌 게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요? 로마서 1장 예, 17, 18절. 아, 이제 17, 18절만 기억을 해 두세요. 아, 사실은 1 5절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 그런데 거기서 아, 믿음이라는 것이다라고 깨달는데 뭐가 생겼어요? 파워가 생겨 버렸어요. 여기서. 그래 가지고 어떤 파워가 생기냐면 첫째는 선교. 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을 하나 깨달으니까 세계가 뒤집어지 버려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믿음을 바로 깨달아내니까 선교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크으. 크으. 막 복음처럼 능력 어디 나왔어요? 믿음의 능력으로 생겨버렸어요. 근데두 번째는요. 무슨 능력이냐면 아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 능력. 복음이 뭐예요? 기쁨. 기쁜 소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고 막 소식을 전하고 막 하는 기쁨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무슨 능력이 거기에 16, 십7절에 보니까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요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한 능력 담대한 능력.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담대한 능력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의 능력 의의 능력 우정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죄악된 세상을 막 뒤집어 가지고 막 고독 혁명이 일어나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의로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의의에 이 불의가 믿음 속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지무지한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난 참, 감동받은 말씀이 뭐냐면, 어 이제 성화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화의... 이게 뭐 의의 능력이 이게 성화의 능력인데 성화의 능력인데 이게 또 보니까 제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17절에 아1 0 16아 17, 18절에 뭐라고라 끝나요? 믿음으로만 말 살리라. 보뭐 살리라라는 게내 가슴을 팍 쳐버렸어. 뭐 한다? 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살고,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고, 절망한 사람이 소마로고, 자살할 사람이 살아나고, 믿음 있는 것은 막, 믿음은 들어가면 살아는 운동이에요. 생명의 운동이에요. 에? 생명의 운동. 근데 믿음인데 막, 걸망하고, 낭담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 살리는 능력. 내 영혼이 살고, 막, 그 교회가 살아나고, 막, 가정이 깨졌던 가정이 막 살아나고, 막, 살리는 능력이 있어. 다그 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고기가 너무 중요하지. 그치요? 이거요. 강력하게 내 마음속을 확그 깃떠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 이 루터가 믿음을 깨달으니까 막 살리는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그 당시는 전 세계를 누가 지배를 해요?